자, 첫 번째로 브라운더스 스토리라고 하여서 브라운더스 IP를 담은 신규 게임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비주얼 노벨 RPG로 모음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 책을 만들어 나가는 컨셉입니다. 전작의 장점인 전투메커니즘, 아트워 스토리라인은 대부분 계승했고요. 그 외에 기존 부도에서는 빈약했던 스토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기존 캐릭터의 새로운 모습, 매적을 쏘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을 좀 대폭 조절해서 캐릭터가 부더에 비해서 매우 적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캐릭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성장이나 스킬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뭐 전투가 어려우셨던 분들. 이제 부더에 비해 용병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심플한 스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투보다는 스토리에 중심이 되어 있어서 전투가 어려우셨던 분들을 접근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용병 획득이 이제 기존의 가차, 뽑기가 아닌 모험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든 용병이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집니다 출시는 올해 여름, 빠르면 5월 정도의 사전 예약이나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전투가 가벼워졌다는 부분이나 뭐 비주얼 로벨 RPG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브라운더스트의 일러스트나 스토리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었다면 어,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일 거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 어, 뭐 일러스트? 내가 네, 이몇 거나 뭐 전략 게임 부분을 좀 중시하셨던 분이라면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 어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부도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과연 스토리에 정말 얼마나 집중해서 나올지 모르겠고요 어 기존 특히나 시즌 초반 같은 기존 스토리는 어, 특히 많이 말했지만 양산형 하렌스토리 같은 부분이었고, 어 다른 어 스토리로 각광받고 있는 뭐 다른 여타 모바일 게임들처럼 '아, 정말 이거 갓스토리다' 어 눈물을 흘리면서 볼수 있는 그런 매력의 스토리 라인을 뽑아낼 수 있을지 어 기존의 부도를 생각했을 때좀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게 사실 좀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냈을지는 조금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브라운더스트 스토리 IP였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에 관련한 영상 이어서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브라운더스트 IP를 사용한 게임으로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쓰리 매치 퍼즐을 접목한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많이 얘기하셨던 이제 퍼즐 돌아라는 게임과 좀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퍼즐 본연의 어, 재미로 이제 많은 유저가 즐길 수 있고 게임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리고 플레이 타임을 좀 조절해서 짧게 할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쉽게 게임을 익힐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길드전, 레이드, 리그전 뿐만 아니라 여러 도전 모드, 그리고 특수 퍼즐이 등장하는 천공의섭이나 다양한 퍼즐마법이 등장하는 도전의 탑 캠페인 등 여러 게임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웅과 퍼즐의 연관성을 높여 이제 퍼즐을 뭐 조작하는 영웅이나 블록색을 바꾸는 영웅 등등 이제 다른 퍼즐 게임과의 차별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 부더와는 이제 스토리는 평행 세계로 전혀 새로운 스토리를 하는 이제 게임입니다. 이 부분, 이,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실망이라고나 할까요? 어, 전혀 예상치 못했다. 어, 이런 게임이 낫다야 했나? 라는 느낌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UI 부분도 특히, 어, 너무 좀, <웃음> 이런 느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퍼즐 게임이 웬 말이냐? 라는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혀 좀 상상할 수 없었던 좀 다른 장르의 느낌이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 비주얼 로벨 RP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 중심이나 뭐 기존과 좀 비슷한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 퍼즐 게임은 완전히 좀 다른 장르의 부분이라고 해서 많은 단자님들이 좀 아쉬운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 희들이의신 바나르를 을사 앞으로 이번 연도에 업데이트 내용과 같이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바로 이제 4월에 신화 용병과 신화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대항의 모드, 혼돈의 문 신규 시즌, 3분기에 신규 전설 용병, 용병 초월 신비의 섬 개편, 그리고 4분기에 신규 PVP 레이드 보스와 월보 개편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바로 업데이트 예정, 될 예정인 신화 용병. 이 신화 용병은 기존 에스터에서 보았던 반신 에다와 반신 프렐레아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 신화 용병은요, 어, 계약서, 원래 가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게임을 한다면, 이제 얻을 수 있도록, 뭐, 룬의 사원이나 결투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화된 테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승과 승급이 안 되고, 단지 레벨업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 용병, 스킬 네칸은 모자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가지 스킬을 음, 더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스킬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골라갔을지 그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이, 이후에 개발자노로대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신화룬! 라고 해서 전용 룬술로 이것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용병이 사용 가능하고요 인내력과 간통력이라는 신규 옵션이 생깁니다 인내력은 용병이 받는 질병 피해 감소 간통력은 적에게 가하는 일반 공격의 피해랑 일부를 직접 피해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이 부분이 4월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2분기에는 대항해 모드라고 해서 PVE와 PVP가 혼합된 컨텐츠가 나옵니다 뭐, 날씨, 그리고 항해하면서 날씨나 이벤트 등이 랜덤으로 변하는 요소의 컨텐츠인데요 로그라이크 같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분기에는 이제 용병 초월인데요 기존 캐리어의 리뉴얼보다 발전된 새로운 성장 컨텐츠로 본래의 개성 유지하되 본인들만의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 기존에 삼성든뭐 줄리, 에다 이런 애들 나왔는데 총 9월, 용병의 초월이 네, 개편이 됩니다. 다음에 4분기에는 신규 PVP 모드라해서 8인 동시 전투, 실시간 캐주얼 전투로 예측할 수 없는 조합을 할수 있는 신규 PVP 모드가 추가됩니다. 가 일단 5주년 업데이트는 이 부분으로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단장님 저엘린이에요 여기서 단장님을 만나게 되다니 역시 저희는 운명인가봐요 사실 단장님께 드리려고 몰래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Brown dust. Two.